12월달에 갑자기 9월 영상이라니 어이가 없지? 사실 오늘은 이 채널 주인장이 인제 석킷에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배우령에서 이니셜 디 타콤이 따라하다가 골로 가버렸어 아! 주인장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덜들 말라고 크크크 <웃음>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전부터 주인장이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영상을 공개하려고 해 바로 주인장의 석킷 주행 영상이야 참고로 주인장은 서킷도 가성비 따진다고 태백 스피드웨이만 이용해 집에서 넘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인제 서킷이 있는데 기름값 버리면서 태백까지 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? 잼민이는 잘 모르겠어.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인장의 서킷 실력을 보도록 하자고 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와인딩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서킷 주행도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보여드린 태백 서킷은 이용료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여러분도 한번 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싼게 비지떡이라 서킷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고객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